카멜 27인치 초 무결점 모니터로 어 지금 최적의 어제 책상이 완성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고하 고군입니다. 아 제가 이제 바쁜 캠핑장 일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이제 조금 있을 시간이 생겼거든요 평일에. 그러면서, 어, 제가 PC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어제 인생에다가. 제가 노트북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컴퓨터는 사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제 PC를 제 돈으로 사봤어요. 그러면서, 어, 노트북을 사용할 때 항상 제가 듀얼로 모니터를 썼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PC를 사면서 모니터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는데 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모니터가 거의 한 10년 넘게 썼죠. 어, 10년 정도 썼더니, 얘를 쓸 때는 몰랐는데, 새 모니터를 바꾸고 나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게, 아, 이게, 이게 안 좋구나. 음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 기존 거를 사용하던 걸 제가 이제 캠핑장에 갖다 놓으려고 하나를 이제 모니터를 더 구입하려고 알아보다가, 음, 가성비. 제가 이제 기존 거는 지금 32인치를 하나 더 쓰고, 어, 서브로 사용할 이제 27인치 모니터를 검색을 해봤는데, 어, 모니터도 하면서 제가 이제 모니터 암도 설치를 하려고 같이 알아봤,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카메라에서 초무결점 정책으로 모니터를 출시했어요. 대박이죠. 대박. 무려 2년 무상 AS. 보신가요? 2년 워런티 그리고 27인치 모니터가 159,000원 거기에 제가 이걸 이번에 이제 개설한 이유가 출시 기념으로 이 모니터 암까지 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벤트로 제가 할 때는 이 모니터를 구입을 하면 암까지 줬거든요 모니터 암까지 근데 이게 지금 구매를 해도 싱글하면 2만원대 듀얼 암은 4만원대 에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27인치 무결점, 2년 무상의 모니터와 모니터 암까지 다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대박이죠. 어, 가격대가 훌륭해요. 근데 일단은 뭐 가격보다도 성능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모니터 교체를 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니터암을 어, 설치를 하고 어, 새로 구입한 이제 카멘 27인치 모니터까지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도 좋고 되게 튼튼하게 생겼어요 어, 모니터암 구매하실 때는 항상 아시죠 이배사울 사이즈를 미리 확인하고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카멘의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동등한 규격으로 저는 이제 70, 70 짜리를 구입을 했고요. 모니터 암은 이제 뭐 이렇게 홀식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책상에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책상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설명서에 보시면 이제 클램프 타입과 홀 타입 두 가지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다 들어 있어요. 구성품은 저는 이 클램프 타입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연결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모니터를 어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거 클램프 식으로 이제 이런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풀었다가 쪼였다가 요 책상 두께에 맞춰서 여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서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거와 요 카멜 27인치, CM 270 1 27인치 모니터를 이렇게 음 모니터암에 이렇게 설치를 했구요. 모니터암에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앞에 공간이 훨씬 더 깔끔하게 예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이 모니터 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처음 써봤거든요 지금 근데 오 이게 좀신세계에요 어, 제가 안 써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 일단은 이 모니터 21, 27인치를 제가 이거 설치를 했잖아요 요 밑에 공간이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요 마블 피규어들이 아주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고요. 모니터를 보면은 일단은 이 모니터 하면 6.5kg 정도까지 이렇게 무게를 모니터를 지탱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27인치 요거는 충분히 이렇게 어 거치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 틸트는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마이너스 음. 45도에서 플러스 70도까지 이렇게 틸트 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틸트뿐만 아니라 어, 스윙도 90도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더군다나 이걸 쓰면서 이제 좋은 점은 360도 피벗도 되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기존에 이제 이렇게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 뭐 네이버 신문이나 이런 거볼때이 피벗 기능을 이용하면은 어,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 신문을 네이버를 볼때 이렇게 길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이쪽에 기사를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식으로 기존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되게 있어 보이죠 음. 저도 뭐 예약을 받고 할때 어, 듀얼로 양쪽에서 모니터를 이용하기 을 때문에 이게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어 모니터 암은 이제 기능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선택을 한 이유가 일단은 가격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이게 27인치 초무결점 모니터인데도 불구하고 159,000원이에요 159,000원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뭐, 저렴하니까 AS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초무결정. 음? 단, 단한 개라도, 단한 개라도, 요런, 단한 개라도 무엇이 보이면 무조건 교환을 해준대요. 무조건. 네. 보이시죠?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초무결점 카멜 모니터로 단한 개라도 용납할 수 없는, 어 이렇게 AS를 자랑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량화소가, 불량화소를 단한 개라도 이제 있으면은 무조건 바꿔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어 2년 무상 서비스를 통해서, 어 2년 동안 사용하면서도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서비스를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해도 서비스 선택가 안되어 있으면 뭐 말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국 AS망을 갖고 있어서 2년동안 2년 동안 AS를 해준다고 해요 어 그리고 제품 구입일로부터 이런 식으로 1개월 이내는 1대1 새 제품 무상 교환을 해주고 1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패널 교체. 그 다음에 이제 뭐 AS는 이제 박스만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AS 전국 SK 네트워크 전국 무상 서비스 센터로 2년 동안 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뭐 수도권에는 이렇게 두 군데 인천이랑 뭐 서울권이랑 이렇게 되어 있고 강원도 뭐 지방에 뭐 한두 개씩은 이렇게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 제주도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디자인 면으로도 요 베젤 두께가 아웃베젤이 2mm 밖에 안되요 화면 전체를 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멜 모니터에 스피커를 한번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한번 틀어 볼게요 어느정도 서라운드가 되는지 음. 네. 지금 이제 모니터 스피커 내장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 뒤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져 들어오다 보니까 음,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내장 스피커 치고는 음. 그리고 요 카멜 모니터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력이 막 이렇게 피로감을 쉽게 이제 얻는 눈이거든요. 난시랑 이제 그 피로가 쉽게 오는 눈인데, 고러한 이제 장시간 이렇게, 어,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눈이 피로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화면이 이제 자주 깜빡깜빡 거린다고 볼수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우 블루라이트 기능으로 어, 이렇게 장시간에 이용해도 눈의 피로감을, 어, 최소화 하는 모니터거든요. 그게 이제 플리커 프리 기술이라는 건데, 이렇게 장시간 모니터를 보게 되면 이제 깜빡깜빡 하는 이제 그 모니터의 깜빡임으로 이제 눈을 쉽게 피로도가 올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플리커 기술을 통해서 눈의 피로함을 이제 최소화 어, 한 모니터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한때는 이제 이게 논플 글레어 패널이 이제 유명 한때 인기였는데 그게 이제 눈부심도 있고 오히려 이제 더 좋지 않은데 요거는 이제 논글레어 패널로 눈의 피로도 음, 최소화해서 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눈에 좀 피로를 쉽게 얻는 사람한테는 이제 최적화된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시야각이 광시야각 모니터에요. 그래서 그냥 170, 178도, 무려 178도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보아도 전혀 왜곡 없이, 왜곡 없이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 카멜 27인치 모니터와 모니터함을 설치함으로써 제, 이제, 고군의 컴퓨터 책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음, 32인치, 어, 커브스 게임 모니터와, 어, 그리고 카멜 27인치 초무결점 모니터로, 어, 지금 최적의, 어, 제 책상이 완성이 됐어요. 음, 여러분의 선택은?